오, 후기 후기 좋아 남겨주세요. 아니, 진짜... 아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오케이. 땅이 바기 좋아. 진짜 아니 야채 봤는데 정말 이거. 멋있어, 푸아빠들 진짜 멋지냐? 얘들아 떡꼬치 맛있어. 재미 없어 하는데 돌아가니까 재밌어요. 이때 네, 얘들 떡꼬치. 별거 아니었지네 별거 아니었어요 <웃음> 뭐 이런 게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쟤는 충분히 뛰어나가겠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웃음> 오, 오, 오, 오, 오,